이번 주 태풍 북상 중 주말 제주도 도착 제주도 여행 주의해야 합니다. 2022년 본격적인 여름 무더위와 함께 장마 기간과 태풍에 대한 관심도 높아가고 있다. 지난 주말 강릉에서는 올해 첫 열대야를 기록했다. 19일과 20일 광주와 대구를 비롯 전라남도와 경상남북도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본격적인 여름 무더위가 전역 제주도와 남부지역에 내리는 비로 잠시 식켜가는 분위기다. 올해 장마는 예년 평균에 비해 빠르지도 늦지도 않은 비슷한 시기에 시작될 것이라는 게 기상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기상청 날씨예보에 따르면 20에서 26일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많은 비가 오는 때가 있겠다. 고 전망했다. 제주도에서 시작한 장마가 남부지방은 6월 23일 중부지방은 6월 25일경 시작하여 전국의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장마는 제주지방의 경우 통상 7월 20일경 끝날 것으로 예상되며 남부는 7월 24일 중부는 7월 26일로 나타나 전국적으로 매년 평균 30일에서 32일간 지속된 것으로 조사됐다. 장마기간 평균 강수량은 제주지방이 348.7, 남부지방은 3 4 1 2일 중부지방은 378.3를 각각 기록했다. 한편 장마만큼 관심이 높아지는 것이 태풍 발생 시기와 태풍의 예상 이동 경로에 관심도 크다. 태풍은 인명과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자연재해로 2021년 22개의 태풍이 발생했다. 2021년 1호 태풍 두지안 2월 18일을 시작으로 4월에는 2호 태풍수리계 4월 1 4 5월에는 3호 태풍 초유한 5월 31일이 발생했다. 이어 6월에는 4호 태풍 고구마 6월 12일과 5호 태풍 참피 6월 2 3일가 발생했으며 7월에는 6호 태풍 인파 7월 18일과 7호 태풍 층파카 7월 19일, 8호 태풍 네파타 7월 23일 이연이어 발생했다. 8월에는 9호 태풍 루피 8월 4일 이 한반도의 영향권 안에서 강원도 등의 많은 비를 내리며 지나갔다. 10호 태풍 미린의 8월 5일과 11호 태풍니다. 8월 5일 함께 발생했었다. 8월 중 12호 태풍 오마이스는 2021년 유일하게 한반도에 상륙 북상하면서 제주도와 포항 지역에 400mm가 넘는 물폭탄을 쏟아부었다. 2021년 12호 태풍 오마이스 예상 이동 경로 기상청 9월에는 13호, 16호까지 4개의 태풍이 발생했으며 14호 태풍 찬투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농민들에게 추수 걱정을 하게 했다. 추석 연휴 태풍하면 2003년 태풍